오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즘에 대면 팬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 차이 염색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까만머리로 염색을 해서 다른 색을 잘못 하기 때문에 느낌이라도 보여드리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막방주인데 우리 앨리스 대면 팬사 요즘에 봐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 좀 상황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자주 보자고요 이 머리하고도 네. 또 펜사로 한번 갈게요. 네. 아, 우리 탈색을 어. 언제 해야지. 결심했어. 팬미팅 전날에 해야겠어. 네. 오늘 네. 착장은 와. 쇼켓 데이 버던 착장입니다. 약간 네. 네이비 네. 앤 네. 화이트가 컨셉이네요. 네. 은은한 이런 섹시한, 띠스루, 음. 망사, 그리고 목에 아이스 체인 아이 차가워 얼음이 라서 그리고 체인 하네스 어?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항상 무대에 올라가서 그 필대로 즉흥적으로 제스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올라갈 야에이고요 무대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어, 아무나 불러 봐뭐거야 그거야 나 불러 봐나봐 아, <웃음> 진 <웃음> 고등학교 때 영상이라고, 이거. 와, 대박. 친구들이랑. 앙상 어, 내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이거, 이거. 이거 나름 퀄리티 좋아. 와, 이거 진짜 몇년전이야 이거. 같이 이렇게 하다아 거의 형 예. 거기로 시험 봤어요? 아니 이거 친구들이랑 그냥 심심해서 찍은 거야 아 그래? 어. 나 이거 시험 봤었어 어. 이거 형이네 어 누구야? 그애드리피 씨는 분? <웃음> 네, 그, 친구. 아 친구야 귀여웠다 <웃음> 귀여웠어요 귀여웠다 <웃음> 어, 나 오늘 오늘 왔어요? 너블링한데? 저 20권 뒤 이동 예정입니다. 20분 뒤 이동 예정입니다. 20분 뒤. 그렇죠. 베레모션. 베레모션 크긴 해요. 커서 힘들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어슬리게 올리게 왔어니 시간 참 빠르네요. 그래서 2주 자고, 이제 2주차 끝나고 나면 <웃음> 1월달도 끝이에요. 팬미팅까지 있는데, 2월달에 안전하게 팬미팅 하는 게 우선인 <웃음> 것 같아요. 이번 마지막 주까지. 나는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페이트 피어싱 밑에 아, 네. 체인 달린 느낌이. 그냥 여기는 더쇼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머리에 키스를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너무 최고예요. 첫번때도 어, 이렇게 브이로그 겸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두 번째도 찍어보네요. 오늘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머리 수정받는다 그냥 이렇게 해서 산 지고 그래서 잠깐 줌. 옛날에 그타올링 때, 파란 머리때 많이 했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긴 머리여야만 할수 있는 머리. 그때보다 앞머리더 길어서 지금 조금 불편하긴 한데 눈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아, 살짝 보여요? 살짝 보렇 <목소리> 했어요? 맨날 올려봤는데 오늘은 한번 내려갔습니다. 팬들이 오늘 더쇼 무대 보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거 체인 위치 바뀐 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엔딩을 오른쪽 얼굴로 끝내서 엔딩 때잘 보려고 바쁘어요 네. 스타일링도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어요 재기 스타일링 니거리도로가고 있는 걸그 곳에 니가 있는 걸 오. 좀 내려서 쓰라 그랬어 내려서 쓰는 게 어, 좋다고 하시더라, 어, 엘리스가. 아, 오케이, 됐다. 네, 내려서. 이팅부탁해 끝. 끝. 안녕. 예, 안녕. 끝. 더. 더쇼. 고서 이제 인데 어? 더쇼 <놀> 촬영 끝났습니다, 사노. 아, 오늘 멤버들끼리 모두의 엔딩이라서 아, 한 명씩 다 하는데 새우버거 먹는 걸로 맞추자 이래 가지고 계 이렇게 앙 먹고 하트 총알 썼어요 안녕하세요, 한세입니다. 오늘은 2즈차 막주 엠카 왔는데요.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 네이비 의상과 블루, 그리고 여기 큐빅인데 크로노 그래프. 크로노 그래프 큐빅이에요. 저와 메이크업 쌤의 아이디어입니다. 고리를 낄까 말까? 뻥하다. 음, 저의 음, 아이디어입니다. 음, 오늘 드렌내 감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베이비 느낌의 문신곡입니다. 팬분들이 음. 음. 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됐다. 어, 잘 더슈에서 이렇게 머리를 붙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더 과감하게 모량을 좀 늘렸습니다. 왼쪽. 땅 정말. 백터맨 세준. 예, 팩터맨. 오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붙여줘. 이날에 왔습니다. 나중에 피스 하나 붙여야 될것 같아요. 내거 하나 뛰고. 마지막 임카운트다운 네, 크로노그래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이마에 주름 생기는 것도 약간 외국인처럼 있죠. 조명이 어둡더라고요. 산뜻하게 바꿨어요. 오늘 멤버들 오늘 뭐 막방, 제스처 그런 거 합니까? 살짝 <웃음> 웃겠습니다. 살짝 네. 네, 웃는 걸로. 전문가님 우리 메이크업쌤이.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셨고 눈썹 스크래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응. 혹시 응. 눈칠거 응. 나보다 응. 이렇게 표현을 응. 볼요 이렇게? 이거요? 이 두통 올때 이런 포즈 딱지우면내 손이 너무 많이 두통이 가시는데 같 그런데 너이 스트레스 받거나 두통이 올때이 응. 포즈를 한 번씩 가시는데 얼굴이 길다 이렇게 합니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웃음> 카메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어카메 어떻게, 고떻게어떻아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떻게어떻세 어떻게, 어도 고생하했습니다 아, 고매했습니다하습니다니다 아, 니다 아, 아, 니다 아, 구니구습니다 아, 아, 아, 아, 수가 몇 시간 전이에요. <웃음> 갑자기 또긴 머리가 오랜만에 하고 싶어서 또주흥형제가 붙여왔습니다. 짚머리가 아니라 피스를 모였어. 수시별 없어서 딸 생각이. 흔적 치고 어떤 컨셉이에요? 컨셉? 오늘 컨셉은 이제 회심의 필살기 컨오플착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준이와 함께 핑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역시 킹크는 최고죠. 아 그래도 인기가요 제작진 측에서 사진이와 저를 초딩제라고 하길래 몰랐었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좋아. 오늘 전혀 아프지가 않아. 시간 빨리 흘러가네요 벌써 딱 빨리 이 그렇죠. 원래 2kg인데 제가 잘라달라 했습니다. 거의다두 그거 나왔어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제 의견이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사실 몇 시간 전에 이러첫주첫 그러니까 방을 첫 찍었는데 오늘 몰아서 다음 주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첫 방을 응. 녹화했는데 벌써 인기가요와 이별이라는 게 많이 아쉽네요. 아 이게 인기가요 PD님이 그 귀엽게 엔딩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버전이 저희가 레이싱 착장으로 입었으니까 우전 응. 그런 낌당랑우선으 그런 응. 엔딩을 찍었는데 귀여워해주셔가지고다행입니다 맞아, 병찬이 형이랑 지금 약간 커플룩이라고 해야 되나? 딱 이렇게 입었는데 오늘 병찬이 형이랑 특히 케미를 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 좀 가자 해봅시다. 수빈아! 녹화 안녕! 네. 극강의 귀여움이다 극강의 귀여움 이렇게 막방 녹화까지 끝을 냈네요. 네. 어땠나요 이번 활동? 이번 활동 네. 저희 팬분들이 엄청 환호해 주셨어요. 어, 맞아 맞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뿌듯할 따름입니다. 그렇 기다리고 기다렸던 앨범인데 이렇게 빨리 끝나버려서 너무 아쉽지만 아직. 많이 나왔잖아요. 3부작으로 준비했었던 앨범인 만큼 두 번째랑 세 번째 앨범도 금방 준비해서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만에 뭐 나름의 청량으로 그죠? 그죠? 저희가 나왔잖아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청량이 앨리스 분들도 많이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굉장히 뿌듯한 것 같고 어 남은 저희 네.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빅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